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물의 종류를 모르고 건축이나 투자를 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또는 건물의 종류를 알아야 돈도 벌고 세금도 지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고마빌딩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건물에 투자하거나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건축물의 종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건물의 종류도 많고, 이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익이나 사업성, 세금 등이 달라지며 적용되는 건축관련법을 비롯한 각종 규정이 달라지고, 심지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런 것을 잘 모르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런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느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이런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택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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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건물들의 이름도 빌라니, 펜션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법적 명칭이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크게 29개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휴게음식점, 학원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건물의 종류는 이 자료에서 보듯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많은 건물들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건물의 종류에 따라 건물의 사용이나 운용, 수익률, 사업성, 각종 세금 등에 달라 부동산 등인 가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투자 방법이나 건축 방법도 달라지며 심지어는 학원이나 병원 등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임대하는 경우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물의 종류를 아는 것은 비단 건축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분뿐만 아니라 병원, 각종 학원, 식당 등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건물이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 등에서도 이런 건물의 종류를 알아두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이런 건물의 종류나 명칭까지도 법으로 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건물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고 또 그에 따른 각종 안전과 필수시설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거주하는 가구 수가 다르고 주택과 판매시설 등은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인원이 달라 이에 따른 안전과 피난을 위한 계단, 통로의 폭등이 달라져야 하고 또 주차장 수요도 달라져야 하는 등 법으로 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건물들은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새로운 건물과 시설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원,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사회와 시대의 변화 등으로 새로 이 등장해서 때로는 이런 건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이런 건물들에서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야행장시설까지 크게는 29개까지 크게 분류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뭐 이러한 것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또 분류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이러한 건물들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은 이러한 조건을 가진 것을 다가구주택이라고 얘기하고 공동주택에 소속하는 다세대주택은 이러한 조건을 가진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서 이는 또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용도의 건물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학원은 이러한 용도로서 그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가 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보기 원하시면 인터넷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검색하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건축법이기는 하지만 학원이나 식당 등 사업을 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등을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런 자료는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는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물의 종류를 잘 몰라서 손해를 본 사례들을 소개해 보겠는데 이와 같이 건물의 종류는 비단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때만이 아니라 이런 건물을 사거나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또 위에서도 잠깐 설명한 이런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참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건물의 종류를 잘 몰라서 낭패를 당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자식들에게 가구별로 재산을 분할해주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잘못 사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은 분할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잘못 알고 그 건물에 투자한 것이었는데 사실 이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건모양이나 가구별 거주형식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잘못 알고 그 건물을 사서 낭패를 당한 경우인 것입니다. 또이두 주택은 1세대 일가구 비과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건축법의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조항 등에 있어서도 기준이 달라 임대나 분양 등 수익과 사업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아까 위에서 설명한 학원의 경우에 한 건물에 500제곱미터 즉 150평까지 들어설 수가 있는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건물이라면 그 건물에 150평이 넘는 학원은 입주가 불가능하고 또 이미 기존에 150평에 가까운 학원이 입주한 건물에 또 어떤 사람이 학원을 하겠다고 임대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으나 150평이 넘으면 제2종 근린생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이 되어 학원 영업허가가 불가능해서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학원만이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해당 용도에 대한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제과점, 각종 인허가나 사,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해보고 건물에 임대를 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놀람> 네번째로 건물의 종류는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 이러한 건물에 대한 투자가 아닌 신축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건축물로 설계를 하느냐는 수익성과 사업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주거용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에도 임대를 줄 것인지 분양이나 세대별로 매매를 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다가주택과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저층부는 상가로 하지만 상층부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건축할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대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느냐에 따라 임대나 분양, 매매, 그리고 각종 세금 등의 영향을 미칠 텐데 당연히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도로, 주변 상황에 따라 건축할 건물의 용도를 판단하고 결정하기는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용도의 건축물이 해당 대지가 속한 도시계획상의 지역주구에 건축 가능한지도 판단해 봐야 하고 또그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용도의 건물로 설계를 할때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주차대수 확보 등 건축관련 법적으로 어떤 용도의 건물로 건축을 하는 것이 값비싼 대지의 활용면에서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대지에 근린생활설이나 또는 상가주택으로 저층에 는 상가, 사무실 등으로 또 상부에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가능한 경우에 그 건물의 상층부에 어떤 용도의 건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임대나 분양, 매매 등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을지,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또일조권대지안의 공지, 주차대수 확보 등 건축법 적으로 유리할지를 잘 판단해보고 건축할 용도의 건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의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떤 용도의 건물로 설계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건축주나 부동산 사무소 판단만이 아니라 설계 전문가와 함께 설계를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와 같이 법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건물주의 의도나 상권, 주변 환경 등의 변화로 이러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를 받듯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으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의 건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으로 실제 이런 용도변경허가 행위도 비일비재한데 물론 이런 용도변경허가는 법적 한도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용도의 건물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 때 우선은 도시계획상 해당 대지에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해봐야 하고 또 일조권, 대지안이 공지, 특히 주차 소요대수 등의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런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건물의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 사항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용도 변경에 따른 관련 설계 도면과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고 건축사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물의 종류를 모르고 건축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세금과 수료 등이 달라진다. 두번째로 왜 법으로 건물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인가? 세번째로 건물의 종류를 몰라서 손해본 사례들에 대해서 네번째로는 건물의 종류는 왜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다섯번째로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살다보면 자신이 하는 업종 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설명한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고 또 특히 새로의 건축을 하시려거나 이런 부동산 등을 매입하고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체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필요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등은 간단히 인터넷 등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으니 이런 규정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되고 또 건축을 하시려거나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을 일반 건축주들이 다 파악을 하기는 쉽지 않고 자칫하면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에 관련된 것은 건축사와 그리고